지난 네달 동안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며 열심히 의정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코로나 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 실질적 고충과 어,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고요 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어, 그간 소외되어 온 경기북부지역도 배려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장의 시간은 도민들께서 빌려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의 소리에 기교이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그리고 지역 현안은 지방의 전문가들이 해결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감 있는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 상황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자치제도로는 지역에 맞는 다양한 개성이 싹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확대, 재생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역주민이 손님이 아닌 주인이 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야 합니다.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해답은 자치분권 실현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 3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없어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집행부에 있습니다. 모순된 상황이죠. 정책지원 젊은 인력은 말 그대로 의원의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인데요. 지금 도의원은 전문 인력 없이 혼자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물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있지만 개별위원을 충실하게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두 가지 모두 도의원이 도우민과 더욱 가까이서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자치분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주체는 지방과 지방의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의장이 취임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조례를 근거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지방의회를 선도하면서 자치분권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체계와 조직을 갖춘 위원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경기도위원 전원이 모여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 대회도 실시하고 어, 그리고 자치분권을 다룬 건의문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치분권 전반에 걸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면서 건의하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야말로 도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수렴하는 최후의 보류인 만큼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의 앞장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